안전 스피커는 작고 절묘하며 휴대가 간편하고 높은 음질을 자랑합니다. 일제 유도 감지 기술, 민감한 지능형 재생 음성을 채택합니다. MP3 오디오 파일을 음성으로 저장합니다. 고품질의 MP3 사운드로 출력됩니다. 음악 파일 및 간단한 음원을 마이크로 SD 카드에 옮겨 담아 저장합니다. 사용처 및 용도는 자동안내 방송 및 위험한 곳에 경고 발령, 주차금지 출입장 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 도난 방지, 범죄 예방, 센서 자동안내 아파트 옥상, 화재 예방,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 예방에 쓰입니다. 뛰거나 걷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를 잡고 있으세요. 라는 멘트를 음성경 보기에 자유자재로 음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0 1 0 9470-1599번으로 문자주세요. 감사합니다.